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차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때문에 흘러지 센 긴밤이여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그대 나의 삶. 수 <목소리> 자